안녕하세요 네모 꼬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팽이들을 배틀을 해볼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골리앗 다크나이트는 빠졌습니다 자 그럼 배틀을 시작해보죠 첫번째 배틀은 레전더리 블레이드와 솔라핀리스입니다몇 초가 돌아갈건지 한번 봐볼게요. 3.4초, 3.7초로 얘가 우승입니다. 다음은 소드윈과 타 플래시를 해볼 겁니다. 자, 타 플래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9.6초, 5.6초로 얘가 우승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드로스톤과 레전더리 블레이드를 배틀해보겠습니다. 3.5초, 11초로 얘가 우승입니다. 이번에는 레전더리 블레이드의 약간 진화인 네오 블레이드와 나이팅게일을 한번 배틀해 보겠습니다. 6.8초 11초로 얘가 우승입니다. 상당히 레전더리 블레이드를 약간 진화시켰다보니 세졌죠. 다음은 좀 약한 얘와 블리자드와 솔라 피닉스를 한번 배틀어 보겠습니다 3초 3.4초로 얘가 5승입니다 이번에는 피닉스와 소드 윙을 배틀해 보고 있습니다. 10초, 4점을 주로 얘가 웃승입니다 다음은 베리에이션과 러시스피릿을 한번 배틀해 보겠습니다 4초 6.2초로 얘가 우승입니다. 다음은 스타플래시와 러시스피릿을 한번 배틀해보겠습니다. 6.2초, 5초로 얘가 5승입니다. 이번에는 일루전과 오디세이를 배틀해보겠습니다. 초 11초로 얘가 우승입니다. 다음은 네오블레이드와 오디세이를 배틀해보겠습니다. 초 11초로 예가옵승입니다 다음은 하이드로스톤과 소드윙입니다. 고추, 고추로 얘가 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오 블레이드와 레전더리 블레이드를 합헌 배틀을 보겠습니다. 11.2초, 5.4초로 얘가 이겼습니다 상당히 레전더리 블레이드 진화형이다 보니 센것 같습니다. 다음 배틀에서 봅니다.